그, 그때는 또, 머리가 살짝 좀 있었었어요. 음. 자, 그때는.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아, 그냥. 예. 아, 머리카락. 네. 네. 그냥 봐봐요. 렇게 쓰진 않잖아요. 그죠? 냥문 열고 들어왔는데, 어디서 깡패를 하면 됐구나. 할 정도로. 자, 빡! 이렇게. 상대방이 이제 병원 들어오실 때는 네. 신중하게 얘기하라고. 아, 네. <웃음> 첫 만남인데도 이제 가볍게 딱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미안해 근데 최대한 좀 예우를 좀 같이 기워야 해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너무 편하게 대해.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 아니라. 아니, 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지금 이 상태의 표정을 짓고 있을 때 보면 화난 네. 거 같죠. 아 조금. 왜 기분이 지금 너무 좋아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많이 산단 말이에요. 네. 소개팅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힘들게 나갔어요. 아, 왜냐면 실수 없이. 쏙 떠들어야 돼요. 잠깐 이렇게 멍하게 있으면 계속 물어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 빨리 가셔야 돼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많았었어요. 불신 검문 그 많이 했었거든요. 아, 아. 네. 아니 술 꺼내놓고 다녔어. 아, 진짜로 아, 이렇게 아, 보여주고 아, 다녔니까 아, 네. <웃음> 요새는 또 돌을 믿는 그런 아, 정도에, 예. 강남역 12번 출구부터 이제 역삼역 가는 방향 그한 블럭에 저 진짜 많이 잡혀요. 당연컨데 네, 네, 지금까지 단한 번도. 근데 <웃음> 강남역에 지금 나가서 한 세대 시간 써도 단한 명도 안 올걸. <웃음> 지금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보이는 부분보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하게. 들어요, 들어요, 들어요, 들어요. 정말 진심을. 네, 진심으로. 들지어 네. 내가 15세 때 완성된 얼굴이란 말이야 아 그래요? 15세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살아온 거야 그냥 계속 와... 오히려 지금 더 어려진 그런 느낌? 너형 시험 밀면 진짜 어려 보여? 완전 히동안야 <웃음> 전혀 공감을 안하는데 <웃음> <웃음> 진짜요 나이 시험 밀면 <웃음> 저는 뭐 다가오기 제일 쉬운 얼굴이라 새 학기면 이제 모르는 애들 수두룩 빽빽한데 나랑 좀 친해진 다음에 이제 자기들 친한 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딱 나가는 그런 게좀 많아서 저는 왕따 비슷한 거를 좀 당해 본 적도 있고 괴롭힘 당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분을 못 이겨서 화장실을 딱 갔다 왔는데 문 앞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또 아니 놈이 뭐 그렇게 한다 뭐 이러면서 난 학창시절이었을 에때는나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지각이나 그런 거한 적도 없었어요 그냥 인상만 보고 전뭐 쟤네는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가 <웃음> 문제시되는 활동을 막 한다거나 그렇게 행동한 적도 별로 없는데 문제 알로다가 분류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그룹에 그냥 난 항상 껴있는 거예요 그냥 아...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적을 할때야 학교 쪽 이거 부르면 예? 그럼 우리 이게 쳐다본단 말이야 이게 정말 아저 선생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나는 걱정스러운 아... 표정이란 말이야 아... 야너왜 눈을 그렇게 떠. <웃음> 진짜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욕먹었어눈왜 그렇게 떠? 왜 인상 성 조금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학업 성과를 올리면 의심의 눈처럼 누구고 흥행했어? 이런 느낌이요 아... 그리고 학생 치료 친구들끼리 보면 은 크게 몇번 싸움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진들 대화를 껴있었죠 희만들이고 아... 심지어는 난는또 다른 학교에서 나를 때리겠다고 학생들을 찾아왔었거든요 과감하게 손을 내밀었죠 친하게 지내셨요 아... <웃음> 만들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아, 네. 네. 잘생겼다, 뭐, 코가 없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네, 그건 그런 것 같아요. 네. <웃음> 착하게 생겼다. 음. 는 진짜 많이 들어봤어 인정, 그건 인정. 네. 술 마실 때 다른 테이블하고 시비 같은 거 붙어본 적 있어요? 아, 좀 걸리죠. 만약에 어깨가 딱 스친다던가 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좀더 세게 나오시는? 뭐 그런 경우가 있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둘이 먹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통 보면은 시비는 걔가 붙여놓고 싸우는 건 내가 싸우러 가는 거잖요 가만, 가만, 가만. 또술 마실 때취객분들이 어우, 편하게 생겼어? 아야 인상 예. 강하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서서 인상 빡 쓰고 있어요. 왜요? 음. 아,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 내가 네. 생각할 거에 아, 네. 아, 네. 네.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내가 여기서 욕을 같이 하잖아요? 그럼 정말 이게 아. 성별하게 만들 수있요 아. 면접이나 인상이 순하니까 좋게 봐주시는 게좀 많아요 뭐 해봤네? 그러면서 그래 뭐... 내일부터 나올래? 이러면서 막 파트타임은 채용이 힘들어요 나 같은 경우는 항상 사장님이 얘기를 하죠 며칠 일하는 걸 보고 나중에 결정을 하겠다 아. 어, 그럼 그게간동 개처럼 이해요 아. 진짜 <웃음> 텃세? 그래좀 저한테 몰리는 그런 게좀 심해. 음. 일을 몰아준다던가 다른 스태프랑 저랑 대우가 달랐어. 다른 스태프들한테 친절하게 하면서 나한테만 막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쟤는 외모가 적으니까 심각게 부족할 거야. 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아... 모든 인상이 강한 사람들의 에러상은 단체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거나 단체 생활한는도 여전히 뭐. 야,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 진짜. <웃음> 고향이 어디냐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반포가 고향인데, 윤년시절을 대치동에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지역은 어디세요? 뭐, 어디, 고향은 어디세요? 물어봤을 때, 아, 원래 반포가 고향이고요. 사실은 대치동에 서 살았고요. 다 커서는 청담동 쪽에서 살았습니다. 뭐, 음. 그쪽 얘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음. 표정이죠 아니가? 아, <웃음> 이막 이런 표정, 진짜. 오리지널 강남 출신인데, 아. 사람들이 잘안 믿죠. 아. 중후한 옷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옷을 입어봤는데, 애기가 멋있는 척 하는 것 같다고 그건 그냥 너한테 안 어울리니까 평소에 있던 대로 이렇게 입어라 외모적인 부분이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서 수술도 생각을 해봤었어요 잘생기거나 온화한 마스크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음. 다행인 건 시대가 좋아져서 나 같은 사람이 TV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는 거지 아. 옛날에 나 같은 사람은 거의 못 나왔어요 <웃음> 물론 지금도 내가 맞는 배역에 뭘것 같아요? 어... 깡패? 양아치? 뭐 그런... 그쵸? 네 어... 처면이는 뭐 이렇게 많이 경선형 조금 치면 안 좋으려고 했죠? 거의 맞아요 그런 거예요 에이. 건달, 깡패, 조직폭력배, 양아치, 재소자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야겠다 과감하게 수술을 포기했죠 음... 솔직하게 얘기해서 딱 일주일만 외모를 바꾸자고 면 바꿀 자신 있어요? 음... 별로? 됐어요 오케이 네. 알았어요 <웃음> <웃음> 굳이, 굳이 듣지 않아도 알것 같아요 난열 자수 를때 굉장히 귀엽나 치킨집 들어가셔서 나는 오늘 누가 막지를 않았었어요 진짜 아뭐예요 잠깐만요 진짜요? 선생 뭐하실래요? 항상 이렇게 <웃음> 따어요저 아, 학생인데요 진짜야? 네, 학생이에요 어이구 네. 버스카드 같은 거 찍어서 아, 면, 우리 텐트. 아, 이 사람은 청소를 하네,